아,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중장기, 그리고요 사이에 뭐 단기 중 단기, 어. 중 단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따져 봅시다. 자, 단기는 뭐야? 단기, 요놈 전환선, 9개봉 사이의 중심값, 전환선, 전환선. 중기는 뭐예요? 중기. 중기. 중기는 빨간색 선. 자, 빨간색 선이니까 얘는 26일, 26개봉, 기준선. 기준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요거요거요 구름대. 구름대는 중장기. 선행스 펜, 52. 그쵸? 그렇죠? 선행. 선행스 펜, 2. 그리고 중단기는 뭐냐? 전원선과 기준선 사이에 있는 요, 요 초록색 선이거든 초록색 선. 아, 예. 얘가 지금, 자. 점점 어려워지죠? 네, 쉽, 쉽게 설명한다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듣다 보면 이해 돼요. 자, 지금 여기 있어, 나와 있는 요 파란색 선,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중심 서, 값들을 26개 아, 앞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중, 중기... 중기와 단기 추세의 중심의 안에 있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중단기에 있는 거지 선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개선들이 나타내는 그 추세의 중심은 이렇게 기간별로 다 다르다 단기, 중기, 중단기, 중장기, 장기 이렇게 됐죠? 안 어렵죠? 어렵죠? 솔직히 어려워 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건. 자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한번 어, 익혀보면은 응용을 해보면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지금은 그러면은 중장기 그 저항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동안에 이어진 하락 추세를 결국은 아직까지는 못 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만불이라는 거예요 만불이 왜 이렇게 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오랫동안 이어져 그러니까 추세가 오랫동안 이어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추세의 중심은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세가 오래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를 뚫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요 까만색 선 까만색 선도 마찬가지로 그 바로 위에 있는 구름대를 못 넘고 있죠. 까만색 선은 뭐냐? 까만색 선은 여기 지금 캔들 나오고 있는 이 캔들의 종가. 그러니까 이제 캔들이 그 해당 생성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어 최종적으로 기록한 그 가격. 그 종가를 그냥 26개 뒤로 옮겨 놓은 거. 얘는 26개 앞으로 옮겨 놓은 거고. 얘는 그냥 얘를 26개 뒤로 옮겨 놓은 거. 그래서 과거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추세와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에 어, 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지지저항 관계로만 해석을 하면 돼요 어,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가격 또한 중, 중장기 중 추세에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 과거, 과거에서 과거 만들어졌던 중장기 추세 여기도 현재 가격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후행스팬이라고 해요 후행스페인, 후행스페인. 왜냐하면 어 현재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만들어진 요 개선들과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 결국 최종적으로 보수적으로 이 후행스 팬이라는 녀석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개선들보다 훨씬 과거에 만들어진 애들은 그러면은 얘는 중장기를 넘어선, 중장기를 넘어선 장기겠죠. 장기, 과거에 만들어진 애들, 저 뒤에서부터 이어진 추세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요, 요 시점이, 요 시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여기 여기에 있는 괴선은 여기서부터 똑같은 기, 똑같은 길이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여기 여기까지그쵸 그러면은 현재 가격을 요 길이만큼의 그 추세의 중심과 비교하는 거랑, 그쵸 그리고 현재 가격을 왜냐면 그냥 얘는 현재 가격이랑 똑같은 거니까 단순히 뒤로 옮겨는 거야 왜? 더 과거, 그러니까 더긴 추세, 더긴 추세와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뒤로 옮겨는 거니까. 얘가, 얘가 지금 요만큼의 저항을 뚫는 것보다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 여기에서 요만큼의 추세를 뚫는 게 훨씬 더 추세전환을 확인하기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후행스팬이 구름대 또는 가격 그리고 각 개선들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어, 유심히 보는 게 바로 일목균형표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거다 필요 없어 그냥 후행스팬이 이뭐 기준선 전환선, 가격, 구름대 이런 애들보다 그냥 다 위에 올라와 있으면 돼 올라와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아직 얘를 못 뚫었어 다 뚫었어 좋아 괜찮아 가격 뚫고 기준선, 전환선 다 뚫었어 근데 아직 구름대만은 못 뚫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 반등까지는 오케이 좋았어 9,700 뚫는 거 오케이 잘했어 근데 만불을 못 뚫었어 만불은 왜냐면은 어마어마한 저항이기 때문에 4시간봉에서 지금 가격에 구름대 선행스팬 2의 저항 그리고 후행스팬 지금 가격에 과거 과거, 추심의, 과거 추세의 중심인 요 만불 결국 만불을 못 넘고 있다는 건 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의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다. 요거를 좀 예고를 하는 그런 자리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